자, 오늘 8주차 세계를 시작할게요. <웃음> 이것이 로마. <웃음> 아우, <웃음> 아, 선생님. 트리 가는 어쩔 수 없나? <웃음> 제기. 안 닿네. 로마! <웃음> <웃음> 얘도 뭔가 하자 있는 물건 중에 하나지. 물론 쓰면은 관지는 나는데 간지만나 어. 핫. 와 불이여 아. 나도 <웃음> 나도 에이씨 눌렀다고요아 <웃음> 눌렀다고 아, 아무튼 눌러봤어요 이것이 팔 회차 더럽게 아프네. 이런 좀이 있는 다 아, 와, 여기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<웃음> 더럽게 아프네. 아, 맞다. 나안 가져왔네. 게임 탈출. <웃음> 감사합니다. 먹그님 깜빡하고 있었네. 이거. 어 아, 탄탄하네. 걱정거리 하나 더 아이고, hello there. 와 미쳤다. 이 <웃음> 이걸 안 주고? 브레거인이요? 아 브레거인은 코옵할까? <웃음> 너무 귀찮은데 전혀 어렵진 않아 단지 그냥 너무 비매너 플레이를 하니까 물론 브레거인 입장에선 걔 잘못은 아니야 니가와 플레이는 항상 좋은 이제 pvp 자세였으니까 사실 최대의 관건은 말레니아지 얼마나 센가 <웃음> 얼마나 세졌나 그걸 봐야지 아, 아 아이씨 원딜이야, 이거. 그래도 그걸 버티네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어때요? 도전하실? No, no, no. 아, 역시, 그루비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안 되네. 와, 와 진짜 아프 자 이제 같이 잡읍시다. 이건 잡은 거야 사실. <웃음> 확실히 이제 무기가 이제 좀 파해를 해 보니까 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네 이제 잡는 게. 아, 한번 튕겼어. <웃음> 아왜 계속 튕기냐고. 아, 어. <웃음> 뭐하는가 니켈라의 칼날. 스라의 칼날을 모하는가?